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3일 미국의 텍사스 엘페소 월마트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2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22명 부상자 26명이라는 역대급의 피해가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계는 물론이고 가장 충격에 빠진 미국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으며 애도를 표하면서 조용할 날이 없었죠 게다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더더욱 주목을 받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페소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1일 전에 사망자 1명 부상자 11명을 발생시킨 뉴욕 브리클린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 사건 직후 바로 다음날인 7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길로이 마늘 페스티벌에서 19세 청년인 윌리엄 리건이 총기를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을 내어 전 북미를 충격에 빠뜨린지 불과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8월 7일날 무려 20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미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다음날인 8월 4일 오하이오 데이터 내의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사망자 9명 부상자 16명을 내는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해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총기로 인한 사망이 어디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겠지만 불과 한달 사이에 공식적인 보도로 이루어진 큰 총기난사 사건이 무려 4건이나 일어났고 총 사망자는 37명이라는 어마무시한 공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이 있자 애도를 넘어서서 전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조용하면 그건 개돼지죠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커지자 미국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케빈 맥커시는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폭스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비디오 게임이 인간성을 말살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번주에 일어난 텍사스 엘파소와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대량의 총기난사 사건이 다른 사람들을 쏘는 게임이 항상 미래의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면서 이번 총기사건을 총기문제나 개인적인 인종차별과 인종혐오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문제라고 언급하였으며 당일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에서도 우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미화를 중단해야 한다 면서 이는 폭력을 흔하게 미화시키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포함된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문화로 자신을 둘러싸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우리는 이것을 멈추거나 줄일 방법을 당 당장 모색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공화정당들의 주장들은 총기와 인정차별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괜히 가만히 있던 애꿎존 게임 탐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점은 미국의 최대 마트라고 불리는 월마트에서 이 연설을 인식한 탓인지 총기나 폭력이 등장하는 게임들을 판매대 에서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들이 총기 난사사고인 만큼 예민할 수도 있는 여론을 의식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웃긴 건 버젓이 총기는 여전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상의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은 판매를 중단하고 진짜 현실의 총기는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대체 어떤 대가리 회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결단을 보여주었죠 모두가 알겠지만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며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미디어입니다 정말 게임이 총기 난사를 유발하는 악성 매체라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유독 미국에서만 많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다는건 누가봐도 게임이 아니라 미국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 있다고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많은 인종들이 한군데에 모이면서 발생하는 다방면적인 마찰 같은거라든지 말이죠 아무튼 이런점들은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누가봐도 이번 사건은 총기에 대한 규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토록 이악물고 총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게임만 조지고 있느냐 이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들이 총기가 합법화된 상태이고 미국과 총기는 그 시작과 역사를 함께해왔을 정도로 떨어뜨릴래 야 떨어뜨릴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미국하면 총을 떠올릴 정도로 현재 미국 내 총기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각 집들마다 총기가 하나씩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나 현재 집권중인 야당에서 이번 사건 은 존나 총기의 문제고 무조건 총기의 문제기 때문에 강력하게 총기에 대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게 보수적인 정당이 입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 그 여파는 제가 미국인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말의 반발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목소리도 못 내면서 명분이 아주 좋은 샌드백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이죠. 현직 전직 대통령도 차마 검들기 힘들정도로 엄청난 로비와 정치력과 영향력 을 갖춘 전미총기협회인 nra를 건드는 것보다 물론 크긴 하지만 별 영향력도 없고 때릴 수 있는 명분도 널렸고 반발하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별로 있지도 않은 게임을 후드려 패는게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애꿎은 게임들만 타격을 입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지 를 생각해본다면 트럼프가 공식석상 에서 비디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휴에 지나지 않고 월마트가 그랬듯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연설에 대해서는 cnn과 폭스뉴스 뉴욕타임즈 등등 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도하였고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총기사건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바나나 껍질을 밟고 자살하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현 상황을 비판 하였죠. 물론 제가 미국인도 아니거니와 정치인도 아닌니 이상 현 상황이 이루어진 이유가 이러한 것이라고 정답은 내릴 수 없지만 말도 안되는 부정적인 상황 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게임 혐오와 멸시는 언제쯤 만화 드라마 영화처럼 단순한 하나의 엔터테이닝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까요 아니라면 강력한 영향을 력 갖춰서 정치력을 행사할 정도로 로비를 많이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